예, 어, 그, 네, 자사님 같은 장수장 교수입니다. 어, 이 분, 저희들 셋은 로컬 그버넌스의 사례를 세 분이 발표를 하시고요. 어, 세 분이 패널리스트로 커멘트를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가 지금 어, PPT 발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어서 저는 제가 어, PPT 발표 듣고, 어,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발표자들, 이렇게 PPT가 계속 진행되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발표자는요, 네.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네. 어, 문석진, 서대문구 청장님시인 서대문구 주민 참여 예산제를 공식고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청장 문석진입니다. 음...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잘 안보이겠는데 조명을 끌 수는 없는 모양이죠? 상황이 어떻게 나요 제가 이제 그 제가 만 부분이 이제 그 민간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좀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어 많이 쓰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거버넌스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또그좀 새로운 용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서, <웃음> 예, 됐습니다. <웃음>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거를 중심에서 그 참여 예산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참여 예산제가 어, 2011년에 어,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어, 법으로 이렇게 재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렇게 명시된 이유 자체가 주민의 어떤 자치적인 능력 뭐 이런 것을 배양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집행부가 잘못할 수 있으니 이걸 감시하고 통제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그 규정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중앙정부가 의도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예산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예산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면서 우리가 거버넌스의 주체구나 라고 하는 인식들이 생기고 이런 인식들을 통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생기면서 다른 거버넌스가 함께 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제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되면 제가 넘겨달라고 할때 넘겨주시든지 <웃음> 되나요, 이제? 아, 네, 되네요. 네, 뭐 순서는 저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지방자치, 뭐, 다, 알다시피, 이제, 제가 48년도에 헌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데, 2011년에 지방재정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어, 나름의 강행규정을 줬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 개정 취지에보면딱 이렇게 돼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인 감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예전히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지방에서의 집행부는 만날 부정이 하는 놈들 능력 없는 놈들 이런 생각 들어있는 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중앙의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자치와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중앙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방자치단체 이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민선구청장 12년을 했는데 제가 지방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헌법적인 용어로 법률적인 용어로는 단체장입니다. 네. 아까 흥사단 얘기도 하셨는데 흥사단도 단체 이렇게 되고 저도 그냥 단체 자체장일 뿐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용어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대한 평행 그리고 자치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의 사고가 중앙에 남아있고 지방자치를 부활할 때도 지방자치 억지로 떼주기 싫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전국 226개 시장, 부총장이 다 우리 자리인데 민간에 와서 차지해 이런 불쾌감이 배어있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만 하더라도 저렇게 규정 자체가 감시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으니까 이 도입할 때, 저희가 서울에서는 25개 국정 중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해, 만들었습니다. 주민 참여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고, 중요한 것은요, 주민이 그러면 예산을 아냐,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민이 아니어도 예산을 얘기하면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것이 뭐냐면 예산 학교입니다. 하고자 하신 분들을 모아서 예산학교를 만들어서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지역 강사를 배출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한 모든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예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참여한다는 걸쭉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실력이 되어지는 분들을 통해서, 각 자기 동에, 동별로 지역 당사를 한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이렇게 운영했더니, 참여 예산 학교를 통해가지고, 거버넌스의 초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주민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동별로 쭉 사람들이 오셨는데, 처음에 서로 다 아는 사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동네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집대국에서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토론하게 되는, 스스로 토론하게 되는 저는 그것이 거버넌스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별회의를 이제 지역강사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별회의를 할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역강사를 시키면 자율적으로 동에서 자기들 스스로 동별회의를 운영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서대문 주민참여 모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주참이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합니다. 서주참이라고 하는 모임 자체가 이제 우리의 거버넌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운영했습니다. 각 동별로. 이 선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개토론회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민간에서 참여하신 분들과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오면 동지역회의가 구성이 되고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각 동별로 참여해산에서 제안을 해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동별로 지역 민원해결하는 과정이 아, 우리 동네 이거해 주시오, 이거 해 주시오. 주민참여 예산제가 민원을, 동별 민원참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들 필요해서 이렇게 듣겠죠. 1년을 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아,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거버넌스 안에서 스스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는 청소년이었습니 청소년 대표가 없다 보니 우리가 동별로 그야말로 토본중심의 이런 민원중심의 것만을 제안을 하니 이거 문제가 있으니 청소년을 대표하게 하자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장악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참여예산을 별도로 하자 그래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가 만들어졌고 저 부분은 실제로 우리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 안했습니다만 장애인분과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참여의사는 오지 자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논하시면서 장애인들을 별도 분과로 놓자 그래서 장애인이 필요한 예산을 꼭 놓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정착계에서 발생됐고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주민총회는 처음에는 도입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선정되신 분들끼리만 총회가 됐는데 나중에 동별주민총회는 동에서 주민이면 다없었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또 예산학교에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민면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축제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성숙기에 와서 청소년참여예산제가 완전히 도입이 됐고요 동별로는 그래도 우선적 편성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14개 동 대표가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회사를 어려걸 보니까 어느 동은 3억, 어느 동은 500만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해주시면 14개 동 전체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느 동은 3억에 주면 어느 동은 500만원 해주면 그 동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게 참 고마운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현장을 다 방문해 보니, 필요성과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정해 줄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억짜리도 해주고, 500만원도 했어요. 그 불균형을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최소 기초단위는 만들자. 동별로 최소 우선편성액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보통 한 3천만원 정도를 동별 우선편성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민간의 환치과의 참여 예산팀이 신설이 됐고 지금은 1% 주민 참여 예산제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온 예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구가 하고 있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처음에는 생각이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저희가 도입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를할 때는 저희 구 예산이 한 2,500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한 7,000억 정도 되는데요. 2 5 0 0억의 1%니까 25억이거든요. 25억만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나눠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온예산제로 들어오면 7,000억에 대해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참여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민 참여 예산들을 실행하기 전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자치 경험이 많지 않죠. 또 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관변단체들은 도움을 중심으로, 구를 중심으로 특권적인 집단처럼 보여졌고요. 시민사회는 거의 형성이 되 있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재정상태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는 1%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도 했고 그리고 어, 그대로 2,500억 중에서 25억을 어, 배정해준는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어, 저는 거버넌스의 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해 3월 지방재정법 개정시장 5월부터 모든 지자체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수행착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대부는 1% 주민 참여 예산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규모를 제대로 나타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관심이 늘어난다면 조금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전체에서는 향해서 주민들의 관심이크이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도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자치장의 의지를 함게하는게 어떤 거냐면요. 동별 지역회의를 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최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꼬박꼬박 참석한 겁니다. 단치장이, 구청장이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 간부들 뿐만 아니라 동장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청장이 관심있게 거기에 가니까 그걸 챙겨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구청장이 항상 참여해서 함께 의견 듣고 토론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을 우선 어떻게 지역에서 찾아낼 것인가? 거버넌스에 할 주민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참여지가 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열심인 분들을 지역 강사로 양성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 강사분들이 활동을 하게 하면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또 함께 운영했습니다.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개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워크숍 하는 겁니다. 워크숍에서야 별도의 장소로 예를 들면 뭐 석초로 간다든지 별도의 장소에서 하지만 1박 2일을 통해서 민과관이 굉장히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어려운 용어가 아주 쉽게 어,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동별 지역회의를 했고요. 동별지역회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단순한 것인데도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예산 내용을 이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지역별로 동별 1순위부터 3순위까지만 정하는 겁니다. 14개 동 전부다. 그러니까 한 10개쯤 나오면 그 중에 이제 3개만 선정이 되는 거죠. 치열하게 서로 의견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달라고 서로 여러 가지 별표도 찍고 이런 지역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2015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전체 주민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뭐뭘 하느냐? 자기 카페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행할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민참여산사 제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시간이 끝났는데 이분들이 여름차에 홍제천 나가가지고 거기서 캔맥주 까면서 밤새 그냥 같이 즐겁게 토론하면서 이게 지내시는 보고 뭐지? 한참그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되고 또 밴드도 만들어지고 카카오톡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소통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됐던 모습들이고요. 또 동별 지역회의를 했던 각 동별로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이제 지역회의하면 구청대하고 꼭 가서 같이 인사도 드리고 설명을 드립니다. 소통운제사도 네. 뭐 일을 들으면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 구청당의 권한을 내놓받 남고 있다는 것이죠. 동네별로 우리 동네는 이런 수업이 되질 않으려면 여러분 함께 저는 탈무동입니다. 그리고 합동 토론에도 역시 저희들이 대의실에서 이렇게 쭉했는데 매년 이 장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접속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합동 오프숍 주로 이제 우리 부청에서 오프숍하기도 합니다만 또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는 이제 전체 예산위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이 참여한 어, 동별로 전체 주민이 참여했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던 2021년 장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함께했던 이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SNS라든지 밴드라든지 또 홈페이지 운영이 되면서 어,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참여한 거버넌스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이분들이 좀 소박하셔서 그렇지 예산을 25억씩은 하자고 해도 내년 책정돼서 선정된 것이 25억 만큼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거버넌스 훈련과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효능감을 그동안 맛보셨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벌써 10년이 더 지난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떤 거냐면 주민 참여에 대한 발증이 해소가 됐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고요. 예산 결정 과정에 다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집단지성이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이 훨씬 더 자치의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주민 참여 예산제 2011년도 저희가 어 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이때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상이 제일 큰 상이었습니다. 대전광역시를 이기고, 저희가 어 예산 효율하고 수사례 1등을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어 심사평이 어떤 거였냐면, 그 동네는, 이 대전광역시는 예산도 나눠줘가지고, 1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쭉 했는데, 대전광역시가 이제, 실 위에 1등 서로 경합을 할때 거기는 관에서 지원한 것이 많았는데 서대문을 보니까 구청장은 가만히 있고 주민이 다 하더라. 그래서 어 저희가 상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거 자체가 우리의 거버넌스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됐겠습니다 2014년도는 유엔공공상 본선에도 지출했었고요. 또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이런 해만부조관의 상이라든지 또 자치구 평가에서 좋은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해 볼때 어, 재정이 부족하면 오히려 예산 편성에 참여해야 하게 하는 것이더 좋은 것이다 왜냐면 이게 포르투갈의 아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보면 사실 브라질 예산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오히려 해소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북구 예산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졌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민간고버너스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의회하고의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다행히 의회큰 충돌 없이 이렇게 해올수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성공 요인이었죠. 그리고 투명하게 할수 있고 동별이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준 거, 이거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는 서대문 로컬 거버넌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산 참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하는 어,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화자동이나 천연동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성하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졌고요. 또 복지협의체는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또 먹거리위원회는 먹는 걸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버넌스가 형성이 됐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별도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에 중요하게 참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어, 거버넌스가 확산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저는 제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조금 더 조례 이상의 법령에서의 좀 명문화를 해서 오히려 이걸 더 강하게 거버넌스에 대한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재정적으로는 재정품권 더 강화해서 지역에서 할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과 지역을 믿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과제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시민들의 효능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지방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네, 어,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사례 발표는 어, 청년에서 오셨 습니다. 김동근 군수님께서 민간협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양형 유도리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검수입니다 김인훈 군입니다. 이는 이거를 좀 아, 잘했까요이는그 우리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푸드 플랜하고 예, 네, 우리가 의료원이 기능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의료를 어떻게 혁신시켰는지, 그두 가지를 중심으로 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양 잘 모르시죠? 창양은 충남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또, 어, 우리 칠갑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 건강 자원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에, 인구 3만이 조그만 아주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거든요. 고령화율이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7%가 넘는 아주 인구 소멸지역이기도 합니다. 에, 우리 이제, 푸드주행이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양은 이렇게 분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지대가 높기 때문에. 밤과 나사의 일교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 과일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청양은 고추, 구기자 이렇게 잘 아시죠? 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고추도 청양고추를 먹다가 다른 고추, 다른 지역에 있는 고추를 먹으니까 맛이 달라서 못 먹었더라. 그래서 다이어도 청양고추를 먹게 되겠더라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가끔 듣기도 하는데. 그 만큼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게한 40%가 넘습니다. 한 43%.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하면 60%가 지금 넘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특히 이 소농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농촌도 이 대농과 소농과의 부입부, 부빈의 차이가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후드프렌즈를 집중적으로 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아까 이제 최대문 구청원장님 그, 주민참여 예산제 참, 감독이 게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산업구조가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 또 공업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뭐몇개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고,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농업을 가장 분쟁의 중요한 과제로 지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인산 7기 분수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농업이 중심에 불가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농업 전반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으로 가 농업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 싶어 가지고 분화를 어,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책과 나눠서 농촌공동책과에서는 후드플랜하고 공공업식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건물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농촌 공동체가를 좀 만들었고요. 이제 농촌의 방향체들이 크게 이제 투철해서 가 대농, 중성 이렇게 구분했는데 균화된 영농은 우리가 칠감모라는 농특성은 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를 어떻게 가치를 높여가는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다섯 개의 품목을 정해서 상위, 그러니까 어, 지역 생산량이 가장 높은 15개의 상품을 정해서 품목별로 다 일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생산량은 메론이다. 그럼 메론은 당도가1 3도리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네트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고, 이런 다 기준을 다 정했어요. 그 기준에 초과된 거에 한해서, 우리가 7단 마를는 브랜드를 부착을 하고, 대신 포장자의 무게를 과감하게 지원해서 유통에 좀 신경을 쓰자. 그게 이제,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영세를그해서 소외되는 중소영세는 이 후드플랜을 통해서 그의 안정적인 소득기관을 좀 가져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저희들이 준과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에, 지금 이제 농촌 공동체과에서 는 예를 들어, 후드 플랜, 공공급식,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 이런 일들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일들을, 이 행정조직에만 맡겨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게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조직과 조직을 좀 만들어서, 법원스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좀중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지역 활성화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 재산 주로 하는 일이 제 푸드 플랜이고 공동 재산인데 이 푸드 플랜은 사실은 그 개념이 이제 로컬 푸드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로컬 푸드.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창양이 60% 이상이 직한접적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지역에서판단는 의미가 없어요. 그 밖으로 가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농산물을 팔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질 좋은, 뭐, 값싼, 그런 농산물도 있지만, 안전한 농거리 안전한 농산물, 일 공급 체계를 갖추자, 이렇게 해서, 에, 들이 이제, 그, 그 그런, 그런 농산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품목이 한 600가지가 넣었습니다. 가구까지, 가구식품까지 포함하면. 그럼 이 품목들을 어떻게 생산체계를 갖추할 것이냐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생산체계를 갖추자. 누가 어느 시기에 어느 농산물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말은 제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기획생산체계를 갖추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을 민간 조직,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었어요. 지역 활성화재단 이제 만들었어. 지역 활성화재단에 한 54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한5명 정도, 이 기본적으로 해계 업무, 뭐 이런 것만 할수 있는, 서포트할수 있는 그런 인력만 최소한좀 파견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 저는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젊었을 때 농사도 한 10년을 접었어요. 사과 농사도 접었고, 도에서 저는 오래 근무를 했는데, 도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또 농정국장을 한 1년 반 정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그때 삼농혁신을 예를 들어 충남 도정의 가장 중요한 계제로 이제 가져갔는데, 산농협실이 네, 어떤 제도 기반을 제가 거의 말했다고 을 저는 자부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제대로 집합침이 안되거든요. 안 그래서 제도적 기반으로 농산물 이용 촉진 조례, 지역 먹거리 보장 조례, 공공급식 지원 조례, 또 농산물 지역 가격 보장 제조례, 군수 품질 인증 제례 이런 제도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기획증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소량 다품목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획선산책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2022년까지 한 천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0농가 정도 육성을 좀 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농가가 한 800농가 참여하고 있고 에, 그리고 어, 우리가 먹거리 종합타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은 한 곳에 다 일곱 개의 시설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과 관련된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공센터 물류센터, 또 반가공센터, 그 다음에 전철시설, 산책, 부기자 친환경 가공센터, 이런 걸다한 곳에 지금 모아놨거든요. 지금 현재 4개 시설을 운영 중에 있고 3개 시설을 지금 짓는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시설이 완공되면 농민들은 다른 지역 안 가도 그 중에 어느 정도 다 읽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희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기도 지만 실패할 기회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작물을 농민들한테 친환경하세요 하시라고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들이 생각한 것이 전국 최초로 생각한 것이 기준가격 고작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산비. 그 다음에 도배시장 가격, 학급고식 가격 등등을 다 고려해서 매월 한 50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실제 시중 가격이 그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친환경 배추 천 원인데 뭐한 폭이 1,000원인데 시중에서는 500원이다. 그럼 500원은 계획이 생기잖아요. 그 500원의 그차액을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화 확산세대를 통해서 그럼 그 이상 초과될 경우, 우리가 정한 가격을 초과할 경우는 그 농민한테 다 환원을 하고, 이런 지금 시스템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먹거리 종합 투하하는 태나서 그각가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그과채류들을 일단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또 포장,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푹 파는데, 그 안전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안전성품수센터를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류가 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를 해서 통과된 농산물에 대해서만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유통은 저희들이 대전에 우리가 매장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1년에 쟤들이 지금 한 2년 전에한 100억 정도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00억, 1년에 그러면 한 50억 정도죠. 1년에 50억 가지고는 사실은 큰, 뭐, 또, 의미라고 보다 했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전 그외에 다른 지역의 소비체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쟤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 사실 팔로를 캐치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 유성에 지금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 내에 우리가 농산물을 납품한다든지 지난 연말에는 우리 경기도 농산경제연구원과 협약을 했는데 경기도에 소요되는 공국식학교국식 식자재를 우리 체인국이 납품하는 협약을 했거든요. 또 지금 세종도 저희들이 세종 대전시 학교국식 공급식을 납품하려고노조 지금 협업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생산체가 워낙 이제 지역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생산 기반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소비, 이 유통망 확충하는 것만 보 다른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여태는, 공가들한테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150농가, 한 150만, 월 150만 소동 간청농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제 지역 활성화전에서 그 같은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사실 그 상임이사, 이제 그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전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름이 있는 분을 제가 사실은 3고초래에서 뭐 모시고 와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인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먹거리 의회를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 먹거리 의회는 50명으로 해서 반전 먹거리 분과 또 공공 먹거리 분과 행복한 먹거리 분과 세계 분과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활성화 재산에서 하는 일들을 한 번쯤 들여다보면서 또 필요할 때는 통제도 하고 또 좋은 지원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 가격 보장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서 먹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예, 쟤들이 이제 2년간 한 200억 정도 그 달성을 했고 에, 앞으로는 지금 그 2025년까지 월 소득 150만원에 약1 0 0 0가 정도를 유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농민들은 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가져고서 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등등의 결과로 인해서 2021년 로컬푸드지수 뭐 밖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2020년에는 한국 정책학계 정책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환경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참아 농민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과연 되겠어? 근데, 예, 네, 그렇게 하다가, 이 조금씩 조금씩 손에 이제 소득이 잡히니까, 이제는 참여 인원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어떤 로컬푸드또 후드플레이는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팔매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교육, 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평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아직은 생산기반이 조금 따라가질 못하지만 저는 농민들테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습니다 그러니까 2,3년만 한번 구상합시다 2,3년 보상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우리 농업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예,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푸드폰을 잘하는 자체 단체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고령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의료수요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가 3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더 들어오는 병원일 수도 있는 병원에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시골에서 이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은 의료예요, 의료. 그래서 저는 이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 없겠다.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없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의료 기능을 좀 강화하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의료원의 변별에 의사 한 분이 없었습니다. 전문의 한 분이 없었습니다. 공정보건이 있잖아요, 그 공정보건의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즉 우리 군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왜 네, 지금 암 검진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22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암 검진 못하는 자치단체가 3군데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도산청군충성가그 중에 저희가 그, 암 검지를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 지금, 이제, 저는 참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의료 기능을 보고 가냐면, 하도 군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내과의사 하고, 정, 저, 외과에서 한 명씩만 배치해서, 좀, 군민들의 불만을 좀, 좀 줄여주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과 의사, 정형외과 사한 명씩을 모시다 보니까, 예, 자꾸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이가 다섯 분이거든요. 산부인과또 내과는 하도, 또 그래, 내과 의사를 좋은 분을 모시다 보니까 환자가더늘어나서 혼자 소화를 못해서 한 분을 더 줬습니다. 내과 의사가 되고 정형외과 한 명, 또 정신의학과 한 명,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지금은 안과 의사를 지금 공개 모집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에, 그와 관련해서 또 전문 인력을 좀 지들이 예, 또 추가로 한 25명 정도를 확보를 했고, 어, 또 의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 장비를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CT기, 또 내시경기, 또 위방 촬영기, 흉고방수선자연기5도 측정기 이런게 사실은 없었던 걸다 구입을 하고 그위에에 장비도 이렇게 좀 최신 장비를 좀 교체를 하고 또 인력 거기에 맞는 인력 배치를 하고 하다보니까 예, 그동안에 말씀드린 데도 우리가 암검진을 못했는데 지금 그 암검진을 못하는 지역의 불명예를좀 씻었고요. 그들이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경전자리에서 무료로 혈압검사를 해드리고, 이, 폐암검진를 해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 채양군이 그동안에는, 저렇게 253개 의료원이 있거든요. 평가를, 암검진 수업률 평가를 하면, 우리가 250등. 충청남도 1 8개 시군들한테 15등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250등짜리가 3등을 했고, 충청남도에서 제대로 2등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지금 이제 검진 버스도 입고해서 지금 마을별로 오지 지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의료도 진료도 해드리고 특히 토요일 날에는 그 원장이 사장조과의자매들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보건 진료원들하고 또 공무원들을 함께 매주 토요일 날은 무료로 의료봉사를 합니다. 또 오지 마을을 찾아가서. 어, 검진하고 진료해주고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 의료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제 응급실 같은 때 그런 좀 불만 좀 있긴 하지만 에, 워낙 하긴또그 응급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원들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의료 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저는. <웃음> 의료원이 이렇게 변는것 같이 저는 제 생각은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농춘형 복지의 롤모델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게제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지금 닦고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음면별로 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를 두어서 그들이 주기적으로 수취약계층을 찾아면서이 상담도 하고 또 하는 그런 필요한것 그 도와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 돌봄센터에서는 돌봄센터를 우리가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산동과 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식사 배달 또 이동 지원, 운동 지원 뭐이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는 물론 LH에서 짓긴 하지만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해서 공의민적을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령자 복지주택의 어떤 음, 민간 거버넌스의 컨트롤 차원을 역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구해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통합돌봄과도 놓고 민간에서 있는 재활사터 이런 기관들도 거기에 들어오게 하고 또, <웃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 컨트롤 타워를 해서, 어,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농식품부로 농촌 협약을 통해서 434억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각 읍면별로 통합 돌봄센터를 좀 지으려고 그렇게 짓고, 각 읍면별로 이동 버스를 한 대씩 좀 배차를 해서 그 버스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아동에서부터 우리 노인약보들까지 교통약자들을 시, 어, 이렇게 실어서 어, 돌봄센터도 하고 또 필라테 시내도 나오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에, 저는 이 지역 통합 돌봄, 그 다음에 고령자 복지 센터 지금 농촌 해변, 이세 개의 큰 사업을 축으로 해서 농촌의 어떤 복지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현재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밖에서. 그것이 이제 되면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농촌 복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하 한번 보고 싶거든요이제 생각이고, 어,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지금은 군수가 아니면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온 시대가 아니다.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주민들께서 행정 참여를 굉장히 해주셔야 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건강하고 지속하게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뭐, 어, 지금 그 정책 자문위원회라든지 정책특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 형식에 좀 가깝고 우리가 잠, 행정에 어떤 잠을 고 하는 그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이끄는 부족하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기획 단계에 비해서 더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한 3,600억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226개 다치단체 중에서 민산 7개 4년 동안 2천억 건들이 고로없거든니다 우리 인구 3억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역에 3,600이라는 공모사 같은 걸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대개가 이제 대개 각 분야별로, 어, 새로운 성장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측지가 특징 한 사업들을 공모사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하나 할때 예를 들어서 어디다 에그거리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아니면 규모를 얼마로 가져가지못겠습니까 공간 대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부분 하나하나 또 같이 저는 저하고 같이 실제 벤치마킹도 버스로 그분들과 함께 가서 같이 좀 구경도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획단계부터 어, 과정과정을 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뭐 어, 지금 이제 두 가지 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좀더 많은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좀 어떻게, 예, 잘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경춘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서대문구하고 그 청양문에 거버넌스 어, 우수산의 독일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패널리스트들하고 발표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이두개 사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요. 지정 토론자들은 발표 직전에 소개를 드리고요. 별도로 인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두 분의 우수 사례를 네. 발표를 들었는데요. 어, 제가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두 개의 사례, 우수 사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분한스에서 굉장히 필요되는 합친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어, 이제 토론자들이 중심적으로 도 지적해 주실 것이니까 제가 종업 토론에서만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저는 어, 일단은 우리 토론자들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순서에 의해서 거버너스 센터 교육원장으로 계시는 송창선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송창석입니다 네, 오늘 세션에 그 지역혁신과분권자치에서 어, 서대문구와 청양군의 거버넌스 사례를 어, 들었는데 아마 여기 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두 사례들은 어버넌스 센터가 지방정치 대상 그 공모를 할때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또그 봐왔던 내용이고 또 현장 실사까지 다녀왔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저는 또 서대문구의 구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옆에서 잘 서대문구 사례는 뭐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두 사례를 그 접하면서 우리가 어버넌스의 어떤 선도 모델 바람직한 어떤 그 벤치마킹의 그, 그 사례로 드는 어, 이유가 뭘까. 어,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이런 사례를 보다 보면 늘 앞에서도, 앞에 세션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단체 장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의지가 70-80%를 차지할 거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뭐그 단체 장님을 설득하거나 기안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민간 섹터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국내매 사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우수한 그 어떤 혁신 사례라든지 거머너스 사례를 보면 거기에는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체는 가장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게 가져가는 것은 자체 단체장의 생각이다. 이제 아쉽게도 이 무석진 청장님께서는 이제 산선으로 마지막 7월 1일이면 임기가 마쳐지시는데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선 8기에 다른 소속 정당의 그 부총장이 올어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럼 12년 동안 해왔던 다양한 서대문구가 그동안 축적해왔던 이 거버넌스의 사례들 지금 오늘은 여기 참여 예산제도만 가지고 말씀을 어 해주셨지만 그밖에뭐 동복지 허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벗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엄청 그 예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 청양군 사례와 이 서대문구 사례 중에서는 그래도 이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차 대상과 이 청양군 유버버넌스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비교적 아, 그래도 민선 팔기나, 아니면 또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제 재선으로 가셨으니까, 그뭐 그렇게 걱정할 바가 없겠지만. 법령의 지방재정법 39조의 참여 예산을 의무화시키고 그 내용을 점점 보완을 해갔던 법적 근거가 있고 이 법에서도 의무화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그 범위도 점점 그 의견서 전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서까지 첨부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예산 수준을 보면 거의 저는 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뿐이 선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뭐 책도 같이 공동으로 집필하고 했는데 정말 참여 예산의 취지 아까 그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우리 동네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뭐 사업을 제안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견을 그 제출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구의 이 사례를 보고하면 그냥 동네 별로 이런 사업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년도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들이 의회의 구속서들로 첨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의견서를. 근데 이 의견서를 작성한다는 라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민들, 참여 예산, 위원들, 아니면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전체 예산, 이렇게 듣고 온 예산 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도 또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 전해 들은 얘기는 성북구청에 퇴직한 공무원께서 서대문구 참여 예산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분 말씀이 놀랬다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한 입장이지만 본인이 그 성북구에서 봐왔던 그 참여 예산 프로세스와 여러 다양한 행동을 비교해 봤을 때서대문구는 진짜 놀라울 정도다. 아마 다른 데서는 이 정도로 인텐시브하게 그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이 코로나 환경일 때도 주회의나 뭐 이런 내용을 통해가지고, 일정한 그 예산과 관련돼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방의회에 편성할 때, 좀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재정과 관련돼. 그래서 예산 따로 경제대회 수준으로 참여 예산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서대문구의 이 사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전체 재정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으로 확산해 가고 있고 그러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양성이 됐고 스스로 이런 그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민선 8기 때는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사례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제 저희 저희들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신임 구청장 입장에서도 이제 민선 팔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 그래서 무석철 쟁께서는 민선 팔기 때 어, 구청장의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지속가능한 그런 협치 구조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뭐 전망을 한번 어, 여쭤보고 싶고. 어, 이제 그 청양과 관련된 부분은 그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협업이라고 하는 융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칸막이를 못 넘어 쓰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자치단체 이런저런 그 경험을 해보고 하지만 정말 그 직무분장,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직무분장 이외의 것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터부시돼 있는데 이 융합적인 그한이를 넘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군수님께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시고 삼동 정책을 그 추진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법을 찾은 것이 재단을 설립을 해서 그 재단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안에. 그 여러 부서에 융합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한 그릇에 담았고 또 이게 군수님께서 이제 그 지금 재수원에 들어가시지만 이제 삼성까지 하실지 안할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시장구조가바뀜으로써또 이전에 해왔던 이런 융합적인 바람직한 행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이라고 하는 그 틀거리 내에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안정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왜 하냐 무엇때문에 거버넌스를 하느냐 저희들이 계속 이걸 묻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그 다가오는 이런 숙제들 커뮤니티 케어 2026년대 보건복지부의 계획상으로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융합적인 이런 통합적인 행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복지는 복지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대우 각성을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복지 정책을 이반하고 복지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시설이나 센터 만들고 이런 극부 해주고 급여, 그러니까 재공을 해주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그 복지도 쌍방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밖 해보면 민간 파트너십에 근거해서 그것이 가장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려관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돌봄 체계뭐 노인 커뮤니티 케어 이야기를 할 때는 노인돌봄도 있지만 지금 아이돌봄도 큰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민간 파트너십에 근거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 통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례이기 때문에 어, 이런 뭐 인구 규모의 차이는 있고 하겠지만 어, 이러한 그 자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 다른 자치단체에서 좀 참조할 수 있도록 농촌형의 커뮤니티 케어 이런 아주 선도 모델로 성공적으로 뭐 운영하고 있는 뭐 이런 사례인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어, 다른데 좀 확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지, 지방공무원, 지역공무원 뭐 자치단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아까 소대부님좀 내리면 상당히 거부하시는데 지방정부에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갖고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은 또 아까 이거 중앙정부에 논리겠죠저이 자치분권에 따라서 주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해남도의 기본 시각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침수공대에서 잘못된 거 있고 하면 통제 위주로 해왔던 것이 지금 한 30여 년간의 자치 부권의 정책이라고 하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믿고 또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하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이청양과 그 서대문구의 그 사례 다른 자치단체 쪽에서 좀 많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적고 좀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어, 이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 세 가지를 종적으로 얘기를 하친것 같아요. 하나는 자치단체당의 민간협체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훈련를 통한 주체 용량의 성장, 세 번째는 사안의 사회, 정책 사안에 대한 융복합적 조건 방식 이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그 오시리 교훈에민간협시교훈 10개 명이 있습니다. 10개 명의 첫 번째 나오는게 자치단 세상의 의지입니다. 민간협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권자들로 권한임을 받은 것을 자치단 세상이 다시 주권자들하고 협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 정책 협의 참동 공동결정을 체계화한다는 것이 중요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박형순 선생님 네,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은석진 네. 어, 청장님과 김동근 김동근 군수님. 음. 사실 우리가 또이렇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실. 지난 어, 5, 6 7기 로컬 가브너스 민선 시기에 대표 좀 사례 드리겠습니다. 오전 세션에 참여해주셨던 그 어, 이동진 부청장님도 그렇고요. 또 차성수 부청장님도 그렇고. 또 아까 그 김웅장 시장님도 그렇고. 정말 그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우리 지역 현장에서 만들어진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들은 정말 빛나고 또그 속에 에, 담겨져 있는 그 노력과 가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은 어, 자료집 115쪽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그... 어, 10여 년간 민흥선 지방자치 567기에 걸쳐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로컬 범스의 실험과 실천들이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참여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헌신적인 리더들의 노력과 수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거버넌스도 그,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나 절차에 대한 강조, 또그 제도화를 취하는 것, 이런 거를 넘어서서 실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이해 당사자들, 이해 관계자들, 그,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서로 관리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처지에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거버넌스의 과정을 통해서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을 아, 이렇게 늦게 되는구나 작지만 그런 것이 축적돼 나가는 이런 단계로 이제 훨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 하는 당위적 관계나 어떤 선도적으로 누가 모델을 세우거나 그거를 이식하거나 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 6, 7기의 로컬 버스를 돌아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교육 등 시민사회의 어제다들이 형성 행정, 행정과정에서 수렴되고 정책화되었으며 조례 등 제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생활 속의 의제들이 발굴되고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들도 결합하면서 협치 과정들이 강화되었습니다그 결과 과거에 비해서는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주체들의 행정과정에 이 참여가 확대되었고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증가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민생활과 관련된 일부 문제들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분권화의 경우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함께 나누고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소재가 큰 사안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협치적 문제 해결의 시도는 실제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협치 과정의 수반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기에 한계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어떤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이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로컬 모너스 정책의 도입이 위로부터의 방식으로 추정, 추진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둬 봐야 합니다. 협치 친화적인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책적인 결단과 시민사회활동가나 전문가들의 결합을 통해서 정책이 도입되고 이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 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문화나 행정과정, 일반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는 등는접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과로사하게 생겼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듯이 한정된 참여자원과 준비정도에 맞지 않게 이상적인 참여 모델을 설계하고 조급하게 그 안에 맞춰놓려고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수단체가 지역대표성을 과다 독점하고 있다는 분명도 터져나왔고 참여자가 그 나물에 그 답하느냐 하는 자주롭긴 탄식도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한번더 생각해야 할 점은 로컬 워너스의 각종 의제들과 방법들이 실제 그 문제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요구와 준비정도잘 맞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생활인들, 보통 주민들은 경제적 이해에 민감합니다. 또 자신의 욕구 시간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또 정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실질인 역할이 너무 큽니다. 이 사람들은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고 기존의 관행과 법규정의 근거에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제한적인 의제 설정과 혁신적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가 자칫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의도와 다르게 대상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이걸 굳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정책은 어떻게 개선되어 갈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로컬 버넌스는 해당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지역 주체들이 함께 해결해 나 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진영의 정책으로 채색되거나 그것으로 치부된다면 그 지속적 생명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실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고 문제 해결 성공의 경험이 축적될 때 자라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역사회는 경상도니 전라도니 갈릴 것 없이 모두가 인구 수멸 소멸, 지역 소멸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라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농촌 경제의 어려은 점점 더 속도가 가정되고 가중,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인구들에게 현재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필요할 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적으로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의 확대와 통합 돌봄 체계의 구축이 그어입니다. 아까 청년군께서 좋은 실천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존의 시장 질서나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해결의 대안을 찾고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하고 안정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현과 권한을 지키는 중앙정보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실질적인 헌신성과 선발의 실제적 역할을 하는 지역의 복지기관, 또 전문적인 전문 의료인들, 의료복지 종사자들,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이들이 모두 각자가 갖고 있는 자원과 약을 어떻게 결합하고 조정해서 새로운 신호들을 만들 것인가. 이런 실험들이 서로 교류되고 계속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주사 처방, 혈액 검사, 물리치료 등 현장의 실제 수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 나오고 있죠. 물론 개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을 때. 의료적인 제도의 한계 때문에, 법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걸 해결을 못하죠. 의사들의 예완계인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발굴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관련 자원들이 현장적 거론무수에 있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돌봄장구의 설치와 전방공원의 배치, 간호사, 복지공무원, 재가복지사, 지역주민등이 함께 상회하고 돌봄 대상들을 키워해 나가는 지금 청양에서 지역회의 같은 거 하고 있죠. 서울에서도 그런 지원들 많이 했었고 이런 지역본사자와 지역사회경제조직들의 활성화와 협력, 행정부처 등 연계와 통합적 조정책의 구축 등 공급자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을 해소하고 인간이 의료복지 경영 별로 자원을 연기하는 통합도로 모델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어, 지금 시대적인 거나 정식 환경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공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사례가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인의 이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민생문제입니다 농촌경제의 활로 걸쳐 골목상권문제, 도시재생문제, 지역 특구, 혁신 클러스터 등 모든 경제 문제도 결국은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밍랩과 같은 과학기술과 결합된 신차조 지역 문제 해결도 실험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고 민관 산학의 협업을 통해서 거버넌스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오는 길에 로컬 거버넌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메도 감사드리고요. 주로 그 민간임치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 우려, 그리고 포괄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 실제 이두 분의 우수 사례는 민간임치 단계가 한 8단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파트너십 단계에 6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우수 사례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사례들은요, 4단계에서 5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똑똑해지니까 약간은 고난을 위임하는 그 달리기 단계라고 그럽니다. 플래시피케이션 단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서는 양쪽도 피곤합니다. 공식자들도 피곤하고 시민사회도 피곤합니다. 그 단계, 그 요단론을 건너야지 이두 사례처럼 그래서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정기풍 경기도 의원 판사님, 감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예. 어, 저는 이제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기소 의회에서 삼선을 했고, 이번에 광역의 경남 도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어제 에 있다 보니까 오늘, 어, 아침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어제 저녁 심마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기중한 시간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기중한 자리에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두 가지 사례를 듣고, 우리 지방 의원들이 정말 이런 대중한 사례들을 좀더 이해를 하고 로컬 어버넌스가좀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의회도 같이 공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소대문구의 무석진 구청장님께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녹음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민간 협치의 한 전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주민 복지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자립, 또 기후 환경, 참여화 먹거리나, 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 느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대문구가, 아, 상당한 노력을, 어, 정장님께서 기울였다. 이렇게,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두분 뭐, 이렇게, 청양군수 님도 같이 어, 김동근 청양군수님 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방자치단체는 어, 우리 변제기관에 의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방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주민들이 어, 직접 그 분정 구성이 나아지면 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의 예산을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방화가 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 마을자치 마을 공동체 마을 이런 것과도 같이 연동돼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의회 의원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어, 정말 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중앙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에다가 어뭐 경쟁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처럼 어, 마치 우리 지방 자치 단체장님들 어, 마을 또는 어, 주민 마을 공동체 이런 곳에다가 어, 주민들간에 어, 상호 경쟁을 해서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오히려 일정예산은 어, 기본적인 예산은 꼬리피 없이 지원하는 것이 훨씬 제도적으로 맞다. 이게 막, 만약에 어, 로컬 거버넌스라면또 어떻게 보면은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어, 마을사업들을 만들어서 그걸 그 토론에 붙이고 어, 그렇게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어, 그 마을에 관련된 기본적인 예산들은 주어지고 그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 기본적인 예산이 주어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어, 그 구청장님께서 무석진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방자치를 하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가 노컬 보버넌스를 이제 외치면서 어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또 실행하는 지자체도 많아졌습니다만 그러면 은 그게 과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방 시대를 맞이했는데 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저는 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거제시 인구가 24만입니다. 어, 그리고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습니다 37.4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 굉장히 전문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 성장이 급격화되었습니다. 어, 갈등도 거장히 많고요. 어, 제가 그 거제시의에버넌스토론 노정연구회라는 곳을 전국 지방부에 최초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활동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 하루 한날 우리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그데모를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 갈등이 있고 또 우리 거제시가 만든 정책들이 어, 물론 환영하는 정책도 있지만 어, 많은 부분이 어,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의 욕구를 분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 미리, 거버넌스체계를 갖추면은, 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어, 각종 의제들을, 안건들을 처리하는 심의 의결위원회가 있습니다. 어, 심의 기구들이, 고제시는 1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원장은 어, 무려 90%는 이원장을 공무원이 맞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또는 국작급이 맞습니다. 어, 민간인이 맡는 이원회는요이원장을 맡는 경우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10개 밖에 안됩니다. 116개 중에서. 어, 이런 현상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 올라오는 그 심의의결안건들이나 의제들이 거의 100% 통과됩니다. 이것은 통과 의례식이지, 결코 어, 민주적인 의결기구라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뭐 여러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어, 거버넌스 포럼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들이 같이 구성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어, 정말 우리 그 거제시에 어, 거버넌스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어,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양군에서도 어, 물론 그 여러가지 역할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은 어, 의료원 문제라든지 또는 청량형의 뭐 복지 모델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어,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 의회의 역할은 뭐냐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중간지원 조직의 의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는 우리 송창석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고단위로, 방역단위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제 전국의 방역단위로, 어, 사회 서비스원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구성이 돼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청량용 복지 모델, 저는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 청양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게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 김동근 청양 선생님께서어 이게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고 어떤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지 LH가 하는 것 말고 우리 청양군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더 상세히 좀 음,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회 서비스원을 그,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아마 청양군에서도 어, 나중에 어, 충청 그 남부에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텐데 어, 북공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수타 운영을 하고 또 공공성이나 투명성을제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양군에서 복지 모델에 같이 포함시켜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저희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를 위반지출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 그중에 하나가 공무사업, 두 분의 뭐 위원회의 그, 어, 커뮤니티케어 등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 제가 조금 언급을 하던 공무사업은 그 시장경쟁적 방식으로 국가자원을 배분하는 그래서 자치공간이 잘안 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또그자치단체장들도 어 주민자치나 마을자치 쪽에 무서 방식으로 취상적 경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어 배분하는 이런 어느 정도 이것을 예를 들다면은 자치분권적 균형 배분이 대, 대부분의 자체공구 이루어지는 사이에서는일반화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운영도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세 분의 토론 회를 마쳤는데요. 제가 조금 그 우리 패를들하고 여기 오리언스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요. 어중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그분서이 부분은 중창참예산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 몇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이 존재하고 이 기구들을 어떻게 민간협치적 방식으로 운영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점입니다 그, 사실 서민국은 주류창의 예산제로 굉장히 그 우수 사를 널리 알려져 있는, 어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그 주류창의 예산제를 브라색의 포르투갈 레고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 레고는 말하자면 학교를 3배나 주류창의 예산제를 해가지고 토지였어요. 하수구를 98%, 유엔 곳곳을 보면 98%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 꼴말하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나라하고는 우리 수준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저런, 저희들은 좀, 뉴욕이든, 파리든, 스코틀랜드와 같이, 어, 기본적으로, 어, 시민들의 욕구에 어떤 정부의 대응성이랄지 투명성이랄지 타소의 어,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을 확대한다 시민의 그 시민의 주권 의식 엠파워먼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정부 신뢰를 제공한다지 이것을 통해서 시민 사회를 어떻게 강화한다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한다지 이런 것에 사실은 초점을 가있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이 일곱 개의 어, 주민참여 예산세 기구들을 민간의취적 방식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참여 경쟁인데 기본적으로 몇 건의 주민 제안서가 들어갔느냐 이 과정에 사람들을 얼만큼 참여했느냐 세 번째는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 8개 기구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 사회자로서, 우리 그 추천을 많이 여쭤본 것은, 어, 주민 참여 예산 지원 협의라는 것이 있는지요. 그게, 민간, 예를 들면 예산 인원들이임기가 2년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 이것들을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제주도 대전에서, 제가도 대전에서는, 대전에서는 그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게 하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양군으로 넘어가면요. 청양군은, 중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어 이렇게 성과나 지역혁신의 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거부는 수 체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그, 그, 우리, 그, 수님하고는 저하고 그, 그 대전, 아, 자체 미국에 있을 때 민간협치, 제가 민간협치 담당했어요. 그래서 같이 민간협치와 관련된 노의를좀 많이 했던 분인데, 민간협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인 요소 조회. 그 밑에 말하자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민간, 민간 집 방식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아니면 중간 지원 기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느냐. 네 번째, 민간의 정보와 자원과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가 결합되어 있느냐. 다섯 번째, 행정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있느냐. 여섯 번째, 중장기 개혁을 통해가지고 설립해서 이것을 체계하고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윤복화층이 접근을 하고 있느냐. 어, 이런 일곱 개 정도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사실은 대부분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세련화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발표 내용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푸드 플랜이나 보건 놀이나 붕어 돌굼 체계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한 일곱 개 중에서 개선할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은 아 이거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어,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 패널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어, 0년부터 우선, 그, 먼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 답변 드리려면, 포르포 알레그로시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주민참여 예산지 어떤 모델 도시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제가 박원수장과 함께, 어, 그, 뉴 플러스 20페이 참석자 가서, 어, 포르포 알레그로시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을 했고 근데 제가 갖는 느낌은 그거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 그런 어떤 하수관 거 개선사업이든지 학교 개선사업 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에서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 정치하는 놈들이 아주 부패하거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어, 저는 결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모델이 어, 브라질의 포르파 알레그레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정말 실망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안해주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보면 저희 국가는 최소한 또 우리 시공부의 집행부들 아니면 우리 의회와 함께해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디테일을 못한 부분들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각 동별로 파악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그, 어, 정기풍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주민 간의 경쟁 유도를 하는 거 아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할때 의외하고 미리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의외하고 의논하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 의원들이 별도로 마치 의회하고 경쟁하듯이 하면 어 좋게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회의할 때 아예 의원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안들은 우리 이거 그러니까 구조는 이런 겁니다. 예산 편성권이 구청에 있고요, 집행부에 있고. 이 편성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편성의 일부 권한을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준 것은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를테면 어그 처음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2,500억 중에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고정비입니다. 사회복지비 수출해야 될거다 빼고 또어 우리가 어 인건비 같은 거 또 유지비 같은 걸다 빼고 나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10%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는 주민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 1% 부분을 25억으로 떼서 했는데 그것도 다안 쓰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동별로 필요한 얘기들을 1, 2, 3 순위에 한 것은 이걸 경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재미를 붙여서 축제의 기분으로 하자. 그래서 오신 분들이 내가 해외에 왔는데 뭔가 내 역할이 뭔가 손이라고 결정해서 우리 동네 저거 해야 될것 같아 이런 거 만들어 된 거였거든요.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의회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빠질 수 있는 디테일을 주민 예산제를 통해서 같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은 아니 항상 그냥 집회부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고요. 또 받아들여진 안이 의회에서 한번도 부결된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의원님들 오셔서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하거나 주민총회를 하면 의원들 항상 인사만 하시거든요 인사말의 내용이 여기서 인사되면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값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르포 알레오레시의 만큼 저희가 비교했을 때 최선 우리 국가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의 집행부나 의회는 그런 기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본을 넘어가는 이런 영역까지를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지원협의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다른 사업 같으면 전문가나 아니면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활동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그러면 사회적경제 관련된 센터가 따로 있어서 센터장이 중요한 일을 해줍니다. 마을자치 공동체 역시 함께 하는 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이런 데서 지원관들이 다 있어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도 동별 지원관이 다 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제만큼은 처음에 참여예산합별로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문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개척해서 지원해 온 과정도 쭉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헌신적 참여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할때 담당팀장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 이분들이 회의 끝날 때까지 같이 참여하고요. 또 심지어 회의 끝나고 홍재청을 가서 맥주 마시면서 애프터 미팅할 때도 같이 참여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혁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때이 공무원을 픽업으로 해서 혁신교육으로 옮겨가려고 할때 자기가 6개월만 더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정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관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버넌스. 근데 민간만이 강조되서는안 되고 함께해 줄 공무원, 집행부의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이것이 저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네, 아마 음, 소태 때칸막이 부서 간에 칸막에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공직을 거의 한 40년 공직을 하고 이제 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아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부처 간에 이 칸막이가 심해가지고 유목하기 쉽지 않을 겁니 근데 이 기초 자체단체는 저 자체단체 장애 의지만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만큼 또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큰의할가 높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잘 안다면 전 자치단체 기초단체 단체에서는 전 도에서 오래 했으면 돈을 사실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를잘 해보니까 그건 가능하더라. 그 자치단체 형이 얼마나 많이 알고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거버넌스, 우리 융복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기초가 자치가 돼, 주민 자치. 이 주민 자치가 잘 되면은 그게 또쉽게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구나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일천하고 그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 같은 주민자치에는, 에, 마을 자치가 전 중심이 되어야냐 기초가 되지 않냐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그 주민세가,를 전액 우리는 그 주민자치, 마을 자치에다가 투입을 하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더, 투, 더 투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뭐, 요구어로는 할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청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이 굉장히 그, 농촌지역고 고려하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 뭐, 마을자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 마을자치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살아가면서 이웃끼리 서로 불편해서 이렇게 오순잘 사는 게 주민자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가 사업비 필요를 조금 드릴 테니까, 바로 할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겠는데 그도 것좀 쉽진 않아요. 예. 네, 그게 잘 되면은 거버너스도 좀 편할 것 같은데 그 그런 그 토양이 예, 좀잘안 됐으니까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을 수는 있고요. 일을 하면서 아까 우리 정기풍 의원님 의회에서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선 7기 4년 동안 3,600억의 예산을 확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모사업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하진 않아요. 되게 좀 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해관계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수렴을 해서 그 공모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되게 자칫 상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은 아,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냐? 아니냐는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아,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때 우리가 응모해서, 공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그 그, 그, 그, 그 사업을 가져오면, 그때 이제, 아, 위치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부역주민들과서 협의를 하죠. 근데 의해, 그리고 사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력에 의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의원회 일곱입니다. 근데 구석이 지금 민당인데 우리가 전에는 두 명이었었어요. 무술을 한 명, 뭐 분명히 네 명이 보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부딪힐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실성에서 보면 되거든요. 이게 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실성에서 보면 저는 그들한테 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역과 분을 우선 가치는 없지 않냐. 당이 지역과 분을 입증하려면 당이 부르고, 개개인의 선거가 중요하지 않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렵이 있고, 심지어는, 저희 가정관리센터, 아, 그 설립부지 선정을 가지고, 이제, 위치 변경을 가지고, 어, 뭐 의해서 하도 그 반대를 해서, 우리, 우리 지역에서도 그 촛불 집가까지 했어요. 의에, 그, 하도 관찰하니까, 그렇게 결국 이제, 굴복을 했는데, 전, 기본적으로, 당이나 뭐, 이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름자 부처집대과 관련해서는, 지들이, 제일 많은 게 아마 전국에 한 몇십 개 자산체가 될 거예요. 대개 이제 복지부 매뉴얼대로 그 하고 그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공의 면적을 우리가 군주를 더 투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1층을 2층으로 높여서, <웃음>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 통합 돌봄과 관련된 과학, 그 다음에 예, 우 통합 돌봄 관련된 단체들, 그 다음에 의사도 대체하고, 강아도 대체하고, 또 재활할 때는 시설도 좀 만들고, 또코미티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거기에 입지해 있는 분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새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행정에서 컨트롤워그역러지만각 단체가 입주를 시켜서 같이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하고 채워져 나갈 것인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에,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 그룹 들케어, 그 다음에 고름다 복지 때, 그러니까 농촌 해방, 요세 개를 축으로 해서 농촌형 복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차피 공무원들 모델에서 안나오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용역을 주고, 저는 공무원들한테그 얘기를 해요, 항상.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용역 었다고 해서 그냥 관관자하고 그냥 안 된다. 내가 영업을 하는 연구는한 한, 1월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칫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영업 끝나면 캐리어님이 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그용역하는데 함께 이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렇게 예,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조례나 이런 거는 아까 목걸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또. 우리 먹거리 우연을 통해서, 그, 과연 그, 재활성화 제대로 하는 일들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 조언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지도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런 기능을 좀 같이 하게 하고 있고요. 여튼, 전 앞으로 방향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지금 사회가 복잡하게 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공직에서 한다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민간의 영역을 분야별로 네, 넓혀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인테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이 네, 오늘 그두 개의 로컬 거버넌스 공식 사례를 통해서 어떤 지역혁신과 지역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 세 분의 토론자에 감사드리고요. 어,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역시 그민간협치는 현재 한국의 수준에 있어서는 지금 단체장의 도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제가 좀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거 하나 조금 어,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저희 사회는 사실은 시민사회가 굉장히 허약한 사회입니다. 저희 둘이 선진사회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질적인 부분에 다 따라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뒤져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따라갔는데 사실 정부의 어떤 어, 민간협출을 통한 내 네, 시민사회의 영향의 성장 이런 것이 좀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표현을 맞치고자합니다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